네, 안녕하세요 엔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이어서 유니티 컴포넌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저는 그 g i t 에서 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g i t 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제가 집으로 그 다운로드 받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g i t 에서 그래서 압축을 풀고 유니티 허브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일을 열면 이제 두번째 컴포넌트라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유니티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게 장면이고, 장면 파일이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일단 하이어라키 뷰를 보게 되면 메인 카메라 있죠? 메인 카메라 에어야지 이제 이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작업할 때 쓰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디렉트 라이트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라이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 큐브라고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어, 메인이라는 어떤 그 MT 게임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MT 하게 되면 은 어,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트랜스포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메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이 큐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꾼거죠. 큐브에서 마이 큐브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은 우리가 엔트리 포인트로 쓸거기 때문에 여기 그 장면 이름과 동일한 C샵 스크립트 파일 있죠? 얘를 여기 메인에다가 저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놔둔 거죠.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다 다다 클릭해가지고 리무브해서 없앨게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열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면 설명을 좀드렸고요 오늘 이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게임 오브젝트가 각각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은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브젝트 간에 화면에 뭔가를 그리려면 좌표에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붙여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웹젤이나 오픈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벌텍스들이 구하, 구나 박스에도 되게 많은 벌텍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을 한 번에 트랜스레이 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미라는 어떤 특조, 특화된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할수 있는 이거를 딱 뜯어갖고 이제 주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니티에는 이제 그게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다 연동이 되는 거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게임 오브젝트들은 사실 그냥 메타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지. 뭐 이름이라든지, 태그라든지, 뭐 레이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트랜스폼이 굉장히 이제 유니티에서 사용할 때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에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까지 어떤 그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부모 자식으로 형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어,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피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약에 어 스피어를 하나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리로 할게요 다리로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d 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 머리를요 이 몸통 몸통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드랍시키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얘도 머리에다 그냥 걸어 볼게요 이렇게 다리 두 개를 그러면 은 제일 상위는 이 큐브가 되겠죠 요 큐브 얘를 움직일 때마다 지금 그 자식들이 계속 다따라 다니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스크립, 스크립팅으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 t 치 컴포넌트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 중간 부모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이 자식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부모에 영향을 안 미치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다트랜스폼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로우 레벨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트랜스폼으로트랜스폼 컴포넌트로 이렇게 포지션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까지 같이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관계성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또 추가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일단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치울게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치웠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마이큐브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줌인이 돼요. 자, 이렇게 장면을 놔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인으로 가서 스크립트를 한번 봅시다. 자 더블클릭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왔는데 어, 지금 이 클래스명은 그렇죠? 이 클래스명은 이 파일명이랑 같아야 돼요. 이 파일명이랑 여기 보시면 여기도 파일명이 같죠? 같죠? 그래야지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거고 어 지금 m o n o b e h a v i o r 라는그 유니티의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그, 그 상위 클래스죠. 상위 클래스에서 가져와서 익스텐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일반 클래스이지만 결국에는 그 m o n o b e h a v i o r 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들 다 전가를 받는 거죠. 그 OO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라는게 하나 있고 업데이트가 있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얘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v a r i 로볼수 있는데 플롯 이라고 하면은 숫자형 그래서 숫자0 실수를 담는 거죠 0.0 그래서 뭐 싱글퍼시전 뭐 더블퍼시전 해가지고 이제 얼마큼 정밀도로 담을 거냐 라고 하는데 일단은 유니티는 f l o 넘버를 많이 쓰니까 플 l o 으로가져가고요 그래서 타임 이라는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그 다음에 인터벌 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형을 선언을 하고 이름은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 그러니까 초기 값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디, 디폴트가 프라이빗인가 그럴 거예요. 얘도 만약에 내가 퍼블릭으로 해, 해놨을 경우, 다 제가 퍼블릭으로 해볼게요. 자 퍼블릭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개를 해놨고 저장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유니티로 넘어왔을 때. 제가 여기 마이큐 e 를 클릭을 하아 메인이구나. 메인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가 3개가 뜨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타임을 이렇게 바꾸면 이 2.68이란 이 값이 여기에 초기값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거에. 요거로. 그러니까 즉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스펙션 창에서 얘를 초기값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에 퍼블릭이 다 없잖아요. 퍼블릭이 없잖아요. 얘도 퍼블릭을 제가 뺄게요. 퍼블릭이 없으면은 이 클래스의 기초 배리어블에 퍼블릭이 없다 친다면, 이게 지금 큐브랑 타임이 없어지겠죠? 볼까요? 예, 네, 없어졌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 퍼블릭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뷰에.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여기에 그 하이드 인스펙터라는 그 키워드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코멘트 하우스에 시켰죠. 그럼 얘가 이제 그 인스펙션 창에 볼수 있어야겠죠. 볼까요? 예, 네, 보수 있죠. 0.1 로 인터벌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세이프가 될 천원 이유가 뭐냐면은 퍼블릭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좀더 나중에 복잡해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어떤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뭔가 데이터를 부르고 컨트롤 하고 업데이트 할때 퍼블릭으로 돼 있어야지 이 바깥에 이 클래스, 요요 요 바깥에 스콥에 있는 애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퍼블릭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퍼블릭으로 해놓, 해놓게 되면은 요 인스펙션 창에서 뜨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바꿔놓으면 은 이게 값이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스크립트 상에서는 우리가 접근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데 그 인스펙션 창에선 보이지 말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서 큐브로 하나 배리어블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플롯 넘버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인스펙션 창에서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라고 해 놓고 얘는 얘도 퍼블릭으로 만들어 보죠 네. 퍼블릭 필요 없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안 보이겠죠. 하지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배리어블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는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매번 실행이 되는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게임 오브젝트에서 find라고 했죠. 이 게임 오브젝트는 결국에는 유니티에서 갖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임포 p 안 했다고 친다면,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 말은 즉슨 이거는 그, 지금, 클래스에 딸려 있는 스태틱 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턴스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find 해가지고 지금 name을 적으라고 되어 있죠. name 네임. 이 name은 뭐냐면 요 my 큐브라는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예요. my 큐브 b e 이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 느낌표를 아 그럼 느낌표를 두 개를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다시 해볼까요? 느낌표 두 개가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코드로 들어와서 여기서도 느낌표두 개를 하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이브 컨트롤 S를 시키게 되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갖고 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대로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제대로 오브젝트를 갖고 왔죠.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이 함수를 통하면은 이름을 넣으면 장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오는구나 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랑 이 포지션 같은 것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본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맨 위로 올라가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태그는 언태그로 되어 있죠. 언태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포, 초기 포지션 값이 쉽게 출력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걸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갖고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를 일단 커멘트 아웃하게 되고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줘. 이렇게 퍼블릭으로. 그럼 밖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단 이야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시킨 다음에 유니티로 와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그냥 시켜볼게요. 아마 에러가 날 거야. 일단 클리어로 다 지워주고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에러가 왜 떴냐면, 지금 배리어블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퍼블릭으로 해놔니까, 이게 지금 n o n 으로되 있죠?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라. 근데 지금 값은 n o n 이다라고되 있죠?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드랍해서 놔둬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 마이큐브가 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얘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지금 퍼블릭이니까, 지금 게임, 게이... 게임 오브젝트에서 큐브라고 배리어블이 있지만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지만 이 방에는 어떤 데이터도 없어요. 이 클래스 상에서는. 하지만 여기 인스펙션에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놔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그 큐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벅스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리어블 많고 넣고 막 이러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을 시켜야 돼. 내가 스크립트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다 스크립트로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어느 특정 뭐 이렇게 내가 이 장면, 이 레벨 레벨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게임에서는 그거 할 때는 뭐다 이렇게 이제 유니티 안에서 하겠다. 약간 이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으면 은좀 이렇게 트래킹하기가 편하겠죠. 어쨌든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다시 퍼블릭을 지워주고요. 그럼 당연히 없어질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됐고요. 이두 개도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폼을 공부하는 건데 제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중요도를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결국에는 그 지오메트리 벌텍스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요. 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퍼티스가 있고요. 퍼블릭 메소드는 함수죠. 함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 그 상속된 멤버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어. 여기 보시면은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페어런트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이제 크게 주로 그래픽스에서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 요 트랜스폼 위에 담겨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큐브를 받았는데 이 큐브는 사실은 여기에 전역 베리어블로 잡아놨죠. 만약에 이 전역 베리어블이 없으면은 바로 에러가 뜰거예요 네, 에러가 뜨죠. 이런식으로 전역 이, 이 클래스 안에서 이 전역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고 기, 지,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this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하셔도 되고 명시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암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큐브 트랜스폼 m 에 로컬스케일에 들어간 거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 드렸죠. 한번 복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뭐 구던 아니면 여기 뭐 박스던 제가 이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트랜스폼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고. 트랜스폼은 뭐 여러 가지 베리어블 그러니까 프로퍼티랑 메소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있었고요. 스케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컬 스케일. 그다음에 로테이션도 있었죠. 로컬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게임 오브젝트에서 접근을 할 때는 트랜스폼을 한번 타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접근하거나, 뭐, 스케일을 접근하거나, 로테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 하이라키를. 여기서 보게 되면, 큐브를 선택을 했고요. 게임 오브젝트. 당연히 트랜스폼이 있겠죠. 그 밑에 로컬 스케일 해가지고, 제가 이,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여기 벡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콜 사인 있으면 값을 넣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도 가능해요. 뭐, 일단 바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바라고 하고, 벡터에 어떤 벡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카만를 올려 놓고 보면은 얘가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에 있는 개셋 그러니까 배리어블이란 뜻이고 결국에는 리턴 배리어 벡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역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특정 그그 그 사이즈를 이제 로컬 스케일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래서 이게 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가야 된다? 도큐멘테이션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로컬 스케일 여기 있죠. 이걸 클릭을 해 볼까요? 들어가면 이제 여기 예그제플들이쭉 있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이라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퍼블릭이니까 접근이 가능하죠. 이 퍼블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닫혀갖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닫혀가지고 만약에 이제 얘가 퍼블릭이 없으면 이것처럼 접근이 안 돼요. 그 누군가가 이제 퍼블릭에써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111이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예제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포지션을 0,0으로 세팅을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만들어 놓고 0.5로 세팅을 해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피어랑 어 플레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인의 어떤 그 머티리얼 컬러를 바꿔줬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스케일 체인지랑 포지션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어, 스케일은 마이너스 0.01, 0.01, 0.01 그러니까 x, y, z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애들은 로컬 베리어블에 잡아놨겠죠. 여기 예, 두개 잡아놨고요. 근데 업데이트를 계속 통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 로컬 스케일이 스케일의 y가 0보다 작거나 그죠 y가 1보다 컸을 경우에 이 스케일을 빼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된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카피 하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도 좋구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트랜스폼에서 로컬 스케일로 들어왔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예제를 이제 우리가 보는 훈련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저는 로컬 스케일에다가 그냥 이 원래 디폴트는 111이죠 예. 그러니까 211로 갔다 놔서 x축으로 약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원에 그 1, 1, 1의 스케일이 되어 있지만 얘를 플레이하는 순간 X축이 2로 늘어나죠. 볼까요? 네, X축이 2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 얘를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에 뽑아도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로컬 스키을 한번 손을 댔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손을 한번 대고 로테이션을 한번 또 손을 대는 건데 어 이건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매번 실행이 되는 거죠. 매번. 예. 그래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에서 x, y, z를 갖고 오는데 x축으로는 0 0.01씩 0 증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y축으로는 어 지금 코사인을 썼으니까 뭐 이런 어떤 물결 무늬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저는 지금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루프가 돌 때마다 어, 인터벌 타임이 있죠. 0.1이죠. 그러니까 매번 그 루프, 그러니까 반복이 될 때마다 0.1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번 혹은 60번, 1초에 30번, 60번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그럴 때3 혹은 6만큼 이제 그 타임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가지고 Y축으로 움직여주는데 여기서 0.35만큼 제가 스케일 다운을 했어요.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이 값을 Y에다 집어넣어줘라. 해가지고 지금 포지션을 만든 거죠. 이것도 다 끌게요, 제가.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자 위아래로 오실레이트하는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것도 계속 올라가지 0 올라갈 거예요. 0. 0 .01, 0 0.1만큼 올라갈 거 0.01 0.01만큼 계속 올라갈 거죠 이게 이제 인터벌이었고 사실 메인에 가보면은 이제 인터벌이 안 되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제가 그 인터벌을 퍼블릭으로 해놨는데 얘를 제가 언하이드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게임 창에 나오겠죠 그 인스펙션 창에 그래서 인스펙트 창이 나왔죠. 얘를 증가시켜주면 점점 빨리 오실레이이 되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용도로 쓸수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코드로 와서 원래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얘도 확인했고 이제 로테이션 한번 확인해보죠. 로테이션도 사실 하수,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트랜스폼에서, 그 유니티 트랜스폼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어,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만히 올려놓고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니까 지금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엑시트,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앵글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준은 당연히 지금 x 축을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그 오뎅꽃이 설명해 드렸죠. 꽃챙이를 숙지른 다음에 그 꼬챙이를 돌린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X축이 됐고요. 만약에 뭐 Z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Z축. 만약 위에서부터 하고 싶다. 일반적인 캐디 시스템의 Z축은 Y라고 제가 코디넷 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놓고 1.5씩 계속 돌려주는 거야. 계속 누적되겠죠. 계속 돌아주는. 예, 그렇게 된다고 라 보시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끄고 다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이제 이제 z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 뭐랄까요 큐브가 볼수 있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제가 약간 추가로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그제플 보니까 여기 awake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고 있고 이 게임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몇번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다이어그램이 있죠 예, 다이어그램이 있고 보면은 어,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스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두개이두 예, 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C샵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셔서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이 스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어요 예,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그리,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여기 awak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nEnab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xedUpd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이건 안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overwrite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wake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쳐주면 돼요. void 하고 awake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어 여기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쓰게 되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라고 하고 로그를 치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스타트를 해가지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이러면 이제 a w a k e 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start가 실행이 되고, 그냥 업데이트가 쭉 실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fixed 업데이트 있었죠. 얘는 그 physics를 시뮬레이션할 때 쓰는 업데이트예요. 이게 왜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면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유난하게 돌아가겠죠. 초당 막 60프레임, 90프레임도 뽑히겠죠. VR, A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바이스가 안 좋은 디바이스일 경우에는 초당 10프레임, 20프레임도 못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느려지잖아요. 근데 내가 게임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면 피직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거기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오브젝트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느린 컴퓨터에서는 이게 더 느리게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총 싸움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60프레임씩 그걸 끊어줘 B라는 사람은 뭐 25프레임씩 끊어줘 총을 딱 쐈을 때 총알이 날아가는 건 부드럽게 보이겠죠 60, 90프레임에서는 하지만 25프레임에서도 부드럽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끊기지만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두 개의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날아간 총알이 날아간 그 길이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따로 그 루프가 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루프가. 이게 뭐냐면, 어,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on draw 기즈뭐라고 있죠? 이것도 독단적인 그 렌더링 루프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어, 지금 우리가 아까 이 만들었었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메인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드래그 앤드롭해서 걸어놔요 그리고 어, 이걸 일단 클리어해주고 그다음 에 제가 플레이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지금 막 뭐가 뜨죠 바로 정지했습니다 제가 위로 올려놓고 보면은 어웨이크 떴죠 그다음 에 스타트 뜨고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지키겠죠 예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계속 찍힙니다. 네. 업데이트는 지금 68번 찍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게임을 완전히 끄거나,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완전히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게임상에서, 아니, 우리 장면상에서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말 그대로 내가 총알을 딱 쐈을 때, 이 총알이 어느 지오메트리 딱 맞아도 그 지오메트리가 사라졌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발생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걸 좀더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더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쭉 보여지죠.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이벤트도 지금 온 마우스도 있죠. 이벤트도 사실은 그 루프 안에 들어가요. 예. 네. 그 사실 업데이트 이전에 오는 게 맞죠. 업데이트 이전에 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고 이게 처, 처음에 어떻게 실행된다고 했죠. a w a k 로 먼저 일어나죠. 깨어지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유니티 뒷단에서는 이제 렌더링이 되는 타이밍이 아마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화면에 뭔가를 그릴 거예요. 화면에 뭔가를 막 그리는데 말 그대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는 지오메티를 뭐 바꾸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어떤 되게 의미론적인,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다 만약에 장면에 100만 개의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있다고 친다면 이걸 다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그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우스를 이 지오메트리에 올렸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 스크립팅을 짤때이 지오메트리랑 다른 지오메트리랑 거리가 어떻게 됐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이 딱 되고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된이 근거한 값을 통해가지고 이 지오메트리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업데이트라는 그 스콥 안에 이 스콥 안에 이제 내가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불 해가지고 is intersect. 인터섹트라고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은 s 스라고해 주고 이제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인터섹트가 되있다고 어 친다면 뭐큐브에뭐 트랜스폼의 뭐 포지션을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알고리즘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약간 또 라이프사이클 하나 더 있었죠. 보이드에서 o n 온 e 마우스 클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온 마우스 클릭. 그럼 이제 요게 나중에 우리 이벤트 배울 거예요. 여기 인터랙션 부분에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저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웨이크가 먼저 뜨고 스타트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업데이트는 계속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어웨이크를 쓰는 이유도 사실 그래요 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한번 실행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을 구동했을 경우에 가까이 게임 오브젝트가 스타트를 하는데 이 스타트가 될때 내가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을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을 데이터를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웨이크 부분에다 뭔가를 해 놓는 거야. 그다음에 예를 들면 ABC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ABC라는 오브젝트에그 게임 오브젝트에 어웨이크에다 뭔가를 해 놓고 지금 나는 내가 스타트 됐을 때그 ABC라는 오브젝트를 컨트롤 할때 이미 어웨이크 e 해서 뭔가 값을 업데이트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받아오거나 아니면 뭐 프리 프로세싱을 미리 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타트랑 어웨이크도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런 개념들, 이게 약간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지 퍼포먼스라든지 렌더링 프레임을 줄일 수 있고요. 디자인 알고리즘짤 때도 사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떤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 어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드리는 걸좀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 유니티를 공부함에 있어서 좀 좋은 파운데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유니티에서 이해가 됐으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그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노 혹은 뭐 맥스 스크립트, 마야 멜 스크립트 같은 걸짤 때도 도움이 돼요. 예. 제 경험자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반드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동기부여를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